여기는 이제 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발라 줘야 돼요. 여기서 오버레이로 한번 더 추가를 해주면 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버레이는 색깔을 점점점점그 지금 칠하는 색에 좀더 아까 곱하기는 이거 좀 점은 요로 말해야 되나? 점점 이제 어둡게 했다면 이거는 오버레이는 반대예요 점점 밝게 하는 거라 이렇게 광택 같은 것만 이렇게 살려서 그려주면 은 충분히 맛있을 거예요. 짠짠. t를 완성해 봅시다. 이렇게. 짠! 뭔가 약간 차 느낌 나지 않아요? 차 느낌이 슬슬 날것 같은데, 주변에 이런 좀 광택 있는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고,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차, 그, 탄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살살살 살살 해서 이쪽을 조금 효과를 주면은 흐림 효과. 너무 세게 들어가네. 좀 옅게 들어가게 해서. 면은 아주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차 느낌 나죠 짠아 됐다 좋다 <웃음> 좋다 좋다 이제 배경을 그리면 되겠다 일단 이 부분이 밝음.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오버레이와 곱하기 각각 한 번씩 넣어 줬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끄면은 지금 단면 밑색 칠한 부분이 나오고요 순서대로 켜주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밑에 밑색에다가 위에다가 레이어하지 말고 그냥 오버레이에 곱하기에 이렇게 넣, 명암 넣을 때 같이 해주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.